엄마, 엄마랑 전화 네. 잠깐 해볼래? 네 엄마 전화? 응 엄마가 또 있었어? 어. 재미 있었어? 비밀 비밀 어? 비밀 뭐라고? 비밀, 비밀 없었어? 재미 없었어? 재미있었어 어,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전에? 비밀. 웃기네, 이 서울. 다까가져고 추웠어? 초코 아이스크림 <웃음> 먹었어. 초코 먹었어? 그래. 네. 아유, 좋았겠네. 서울아, 비밀이라고 했잖아, 아빠가. 왜 자꾸 비밀을 만들어, 애한테. 그럼 아빠가 너한테 찾을 수가 없어. 그래서 <웃음> 통화해. 알았지? 네. 초코 아이스크림 먹어요. 아유, 아유, 아유, 아유. 엄마한테는 비밀